있을 줄 알았는데.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이렇게 살이쳤어얼굴 <목소리> 나이스 살. 나도 그런다고. 스트레스 살. <목소리> 몇년 만이야? 1 10년? 노는 나이지아니스톤인데 노탱 얼굴 터질라 그래. <웃음> 근데 원래 말랐을 때도 얼굴로 터질라 그랬잖아. 근데 지금 몸도 몸도 붓고 얼굴은 더 붓고. 근데 내 얼굴이 내가 볼때한 사십. 6 0일대 얼굴 사 여기 얼굴로 아래올 생 손목, 손목 조심, 손목. <웃음> 너 여, 여, 이런 데걸수 있냐? 어. 슬래피를? 지금 그냥 걸어? 브루... 여기서부터 걸어? 안 되면?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거 말고 이렇게 요즘에 이, 이런 높이서 슬래피 걸더라고. 그걸 너할수 있어? 안웃 해봐봐. 선생 슬래피를... 진짜 이 정도 높이인데 슬래피를 치는 거야. 알리 나 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. <웃음> 그 속도로 밀어 제끼는 거야. 할인이 친구랑 하원이 데리고 다아빠 그러나? 돈... <목소리도> 아니, <안 따라한다. 목소리도> 아. 아니 근데 문제는. 괜찮아좀괜찮아귀아 <놀람이> 귀찮아. 귀찮아. 귀아 아. 어, 아, 조금 아 귀찮아. 귀 그냥 귀찮아. 어 <놀람이>